이러다가 나무늘보가 크게 다치겠어.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재빠른 토끼는 빠르게 달려가서 천천히 걸어나오는 나무늘보를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휴, 괜찮아? 으, 음, 괜찮아. 다행이다. 잠깐 여기 있어. 내가 물을 퍼와서 빨리 불을 끌게. 으. 음. 고마워. 그리고 조심해. 나무늘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토끼는 뿅! 하며 가버렸어요. 토끼는 물을 길어다 불이 난 곳에 퍼붓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불은 꺼졌고 토끼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힘이 다 빠진 토끼에게 나무늘보가 다가왔어요. 토끼야, 괜찮니? 힘들지, 미안하고, 고마워. 그러면서 토끼의 발을 보니, 신발이 다 망가져서 발이 많이 다쳐 있었어요. 너무나 놀란 나무늘부는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나 때문에 발이, 발이, <웃음> 미안해. 아, 아니야, 울지 마, 괜찮아. 약 바르고 며칠 쉬면 금방 나을 거야. <웃음> 토끼는 애써 웃으며 오히려 나은 을보를 위로했어요. 그런데도 나은 을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 참, 난 괜찮다니까. 왜 자꾸 우는 거야. 그, 그게 사실을... 하면서 나은 을보는 품 안쪽에 꼭 안고 있던 새까맣게 타버린 신발 한 짝을 꺼냈어요. 이거 내가 토끼 너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이것도... <웃음> 그동안 남은을 보는 토끼를 위해서 튼튼한 신발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신발 한 짝이 불에 다 타버리고 나머지 한 짝마저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래서 나무늘보는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아, 괜찮아, 나무늘보야. 나 어차피 며칠 쉬어야 해서 지금은 신발 없어도 돼. 고마워. 내가 꼭 다시 만들어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한 나무늘보는 잠도 안 자고 꼬박 이틀 동안 토끼의 신발을 한땀한땀 한땀 정성 들여 아주 열심히 만들었어요. 토끼는 이틀 동안 푹 쉬어서 몸이 다나았어요 나무늘보가 토끼를 찾아왔어요. 토끼야, 몸은 괜찮니? 응, 난 이제 괜찮아. 너에게 줄게 있어. 나한테 줄게 뭔데? 나무네보는 아주 아주 튼튼하고 예쁜 신발을 내밀었어요 빨리빨리 빨리 만들었으면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무네보는 천천히 한땀한땀 정성들여서 신발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우와 정말 이쁘다 그리고 매우 튼튼해 이제는 막 빨리 달려도 하나도 망가지지 않겠는걸? <웃음> 고마워, 나무늘보야. 잘 신고 다닐게. 응. 그리고 또 하나 줄게 있어. 여기. 나무늘보가 내민 큰 바구니에는 실이 깨어진 수많은 바늘이 꼽혀 있었어요. 우와, 이게 뭐야? 내가. 바늘 구멍에 실을 다 넣어놨어. 나중에 바느질 할때 이걸 쓰도록 해. <웃음> 정말 고마워. 너는 정말 좋은 점들이 많구나. 난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튼튼히 만들지 못하는데 바늘 구멍에 실도 잘못 넣고. 무슨 소리야. 난... 토끼 너 아니었으면 크게 다쳤을 거야 네가 빨라서 날 구해줬잖아 <웃음> 그런가? 내가 좀 빠르긴 하지 <웃음> 이렇게 두 친구는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의 장점들을 칭찬했어요 느리느리 나무늘보는 아주 꼼꼼해서 튼튼한 신발을 만들 수 있었고 빨리빨리토끼는 위험에 처한 친구를 빨리 구해줄 수 있었죠. 두 친구는 서로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장점들을 칭찬하면서 더욱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친구의 부족한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을 서로 칭찬해주는 그런 착한 친구가 되어보아요.